예, 안녕하십니까? 예, 글로벌 디베서스 편 여러분 아, 반갑습니다. 심동보 제국의 실전 이야기 오늘 도또 시간을 들어왔습니다그 심동보 제국나오 주셨습니다. 예, 예. 아,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웃음> 그그 심동보 자유국 TV는 이제 구독자가 1,700명 정도까지 예, 이렇게. 예. 뭐잘안늘었나다안 안 늘어납니다. 아, 뭐 제가 그좀 많이 가셔 가지고 <웃음> 좀 이렇게 좀 구독 신청 좀 많이 눌러 주시면 아, 니 근데 왕, 어떤 분은 뭐한한달 예. 뭐 만에 10만 대신또 뭐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웃음> 뭐지금한 아. 4개월 이렇게 됐는데, 예예. 한 6개월, 거의 반년 됐네. 예예. 예, 예. 아, 그 일주일에 한 번은 여기서 하시지만, 또, 또 수시로 이 뭐, 이뭐 이슈가 음. 나오시면, 또 개인 유튜브 방송을 또 하시니까, 신동보 자유 외국 TV 가셔가지고, 구독신청도 많이 누르시고, 광고도 좀 끝까지 봐주시고, 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저기 뭐, 광고, 광고도 수익도. 그렇지. <웃음> 수익 광고 아니고 <웃음> 하여튼 저희 광고도 좀 끝까지 네.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그리고 그리고 저 재성님 그 뭐하시는 분이야. 6개월 동안 우리 방송했는데 재성님 뭐하시는 분이시냐. 어떻게 미국의 군사 정보에 대해서 그렇게 해박한데. 아 예예. 제가 예. 그러니까 이게 인터넷에 나오는 뜬러론 잡는 이야기가 아니고 아주 정밀하게 알고 계신다. 뭐하시는 분이냐고 자꾸 물어보시는. 그근데그 인터넷 검색하면 바로 나오는데지 이러면 치도그 재동님 <웃음> 그 저기 그가 한번 띄워주십시오. 저양례 저 한번 띄워주세요. 네. 보시면은 77년. 아 저게 저 <웃음> 어, 77년도 해군사관학교 31기로 인관하셨고 국방 TV 어, 농구. 80년도에 1980년에 북한 무장간첩을 격침해서 어, 화랑 무공훈장을 수훈하였습니다. 그리고 어, 호위함 함장 벤츠 마크십으로 선정도 되고. 그리고 미국 국방대학원 NWC를 졸업하셨습니다. 그리고 합참 초대 정보작전 과정을 하셨고요. 그리고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장을 하셨고, 지금 나라사랑 후원의 공동대표라고 계시고,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의 또 비상임 이사로 계십니다. 하여튼, 저희는 엄청나게 쟁쟁한 분들하고 이렇게 방송을 하는데, <웃음> 인터넷에 나오는 거 그냥 보고 이렇게 그 이야기 하는 그,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그 현장에서 작전 지휘하시고 그 합참에서 그 작전 지휘하시고 미국에 국방 대학원 갔다 오시고 한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사 전문가한테 저분 누구시냐 물어보니까 <웃음> 그런 <웃음>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예. 그 지금 촛불정권이 아니 불타고 있습니다. 이예 지금. 어그 <웃음> 그렇죠. 아직 좀뭐 심각하게 지금 돌아갑니다. 예예.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뭐 어떤 특정 분야를 얘기할 정도가 아니고요. 예예. 거의 총체적으로 예.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지금 그못 느끼십니까? 안보 문제부터 시작해서 경제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예예. 오늘 조금 전에 오면서 보니까 뭐 부산에 어 대단한 아파트 단지에 예. 경비원이 한 90%가 예. 다 그만둔대요. 어휴. 왜냐면, 주 52시간. 아. 이거, 이거, 이거 묶여가지고, 네. 그, 한 200만원 가까이 그 월급을 받았는데, 네. 110만원 정도밖에 로못 받는데요. 아. 그 내년부터. 그러니까, 그 상태면 자기들 못하겠다. 네. 그러니까, 집단 사표를 내뭐예요 아. 근데 그 정도로, 네. 뭐, 네. <웃음> 어, <웃음> 경제 문제부터, 네. 안보. 네. 그 다음에 뭐, 최근에 그, 저, 청와대 민간이 사찰 문제가 나왔잖아요. 예, 지금 자기들 민간이 사찰 네. 한적 없다고 그랬고, 저기, 대통령이 인도까지 가 가지고 세월호 국, 기무사가 세월호 민간인 사찰한거 그 특별 조사하라고 뭐 그거 몇년 전에 있었던 일 가지고 이제 서 와가지고 그렇게그러니까 어, 그, 그, 그거 하며, 하면서 그김무사령부의 겸용 예. 그 문건 검토한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까지그저 특별수사단을 예. 구성해서 구성하라고 지시하셨거든요 그 7월 10일날 원래 김무사는 항상, 계엄이나 이런 걸 항상. 예, 그, 뭐, 예. 그 뭐, 기능은, 당연한 기능이고. 예, 그런데, 예. 특별수사단이 뭐, 군, 검찰, 포함해서, 예. 그 다음에, 검찰에서, 그, 합동으로, 예. 30, 33명인가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때부터 했어요. 했는데, 김무사 문건은, 뭐, 수압수색도 예. 엄청 뭐, 수백 건을, 군대를 하고, 예. 뭐, 엄청난 사람을 그냥 이렇게 했는데, 조사를 했는데, 놓은 네. 게 없어요. 나온 것도 없고, 그리고 또뭐기개업용무권 그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대통령 지시가 참, 어떻게 보면 우습게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네. 김무사 사찰 이 문제는, 이, 결국은 김무사령관이, 전 네. 김무, 이재수 김무사령관이 스스로 그 목숨을 끊는 네. 그런 그, 그 불행까지 자초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유발한 따라 한게 왜냐하면 예. (7월 10일) 날그 인도 국빈 방문 중에 예. 특별수사 한 지시를 하셨는데 예. (7월 27일) 날 정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 예. 그것, 그것도 굉장히 그 희귀한 게 대통령이 잘 참석 안 해요 아... 제가 현역에 있을 때 대통령이 정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 예. 참석한 걸본 적이 없어요 예. 없어요 예. 근데 직접 참석하시다고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 예. 해 가지고 또지시하수 있어. 어, 기, 기무사의 그 세월호 유족 사찰한거하고 예. 그계엄령 문건 검토한거는 예. 이거는 예. 뭐라고 그랬냐면 예. 그 자체만으로도 있을 수 없는 예. 무, 무, 무슨 말하냐 그 자체만으로도 있을 수 없다 이거야 예. 구시대적이고 불법적인 일탈 행위다 이렇게 예. 얘기했어 그러니까 아, 이게 완전히 이제 예. 불법이라는 말이 들어가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검찰이 그거 맞춰서 음. 막 열심히 수사를 안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 너무 그냥 그, 무리한 수술을 했으니까, 예. 오죽하면 본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원인을 그 제공한 거라고. 수갑도, 아니, 죄가 확장되지도 않았고. 아, 그러니까. 증거인멸과 도지의 우려가 없는데, 수갑 채워가지고 <웃음> 포토라인을 세우고, 그 사람은 완전히 그렇게, 그. 그, 뭐, 검찰에서 예. 뭐, 윤석열, 그, 중앙지검장인가요? 예, 뭐, 찾아가고. 그양 그, 그, 뭐, 그런... 저,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예. 중앙지검장, 그, 하려면 몇 단계 건너야 된대요. 예. 그 점프를 해 가지고 몇 단계를 네. 그래 중앙지검장이 된 사람 아니에요 그게 네. 대통령이 잘 봤다는 얘기죠 네. 그럼 그 정도 돼서면 됐지 네. 뭘더잘볼게 있다고 네. 그렇게 무례한 수사를 하느냐 이거야 네. 아니 그 그것도 그 그렇지만은 그래서 <웃음> 나온 게 민간인 그러니까 지금 그 ss나 유리티가 거기에 이 작전에 들어가니까 이 세월호 구조 하러 들어가니까 당연히 기무사에서 지시를 해 가지고 이 민간인들 아. 그 이상한 사람들이 세월호 유가족들 뭐 행패부리는 거 예. 없게끔 작전 방해하는 일 없게끔 확실하게 어 그단도이 하라 그러면 그거는 정당한 지시를 아한 그럼요 군부대가 그 어디서 작전하고 대규모로 예. 굉장히 대규모로 했거든요 예. 연예원이 뭐 제가 알기로는 한뭐 엄청난 수천 명이 예. 거기 동원됐다고요 예. 해, 그게 해군 예. 그 해남구조대를 비롯해 가지고 예. 그 다음에 해군 함정 예. 장기 도그체하면서그조그 그그 조건 하에서 예. 그저 작전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기무부대는 당연히 와서 지원하는 거예요. 예. 그리민간인들이 요구사항도 들어봐야 되고, 예. 뭐또 지원해 줄거 있어 파악돼야 되고 예.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예. 예? 군에 군하고 군이 작전하는 거 민간인하고 이게 무슨 그게 저 어, 서로 그 소통이 안 되고 오해가 있다든가 하면 기무부대 여기서 예. 만나고 지금 왔다 그것도 예. 하고. 예. 그는 또 민간인 그, 저, 필요하면 그, 군에서 돌아가는 것도 리려주기도 하고. 그치, 민간인 음. 요구사항도 또 군에 알려주기도 하고. 뭐 이런 걸또 위에 또, 저, 일선 부대에서. 보고도 하고. 예. 긴장 부대에서 잘, 그, 안 되는 거. 예. 위에 위선에 또, 그, 지휘 보고도, 동양 보고도 하고. 그치, 예. 뭐, 그리 그래 하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뭐, 현업. 정상적인 활동들 사찰로 그냥 매도해버리는 그러니까 현업에서 막 하다 보면은 이게 뭐잘안 되는 게 있어도 자기들은 못 보지만은 또 제3자가 와가지고 보고, 야, 이거 좀, 뭐좀 스무스하게 돌아가도록 이렇게 하고 하는 게 정상적인 게 기무사 업무인데 그거를 불법이라고 낙인을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군대 자체가 불법이라고 이야기하는 아 그러니까 아닐까요? 거기에다가 민간인 사찰이라는 그거를 그 예. 억지 그거를 씌워뿌린 거예요 예. 기무사령부의 예. 그 예. 활동을 예. 정상적인 활동을 예. 예? 무슨 말 아닙니까 예. 민간인 사찰을 씌워뿌렸고 겸영도 마찬가지고 예. 이걸 가지고 뭐 군사 반란을 모의한 것처럼 예. 그렇게 그냥 그 씌워버린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국민들한테 그냥 막 대대적으로 또 언론이 보도가 되고 하면서 자, 잘 모르는 국민들은 예. 어, 김무사 아주 그 옛날에 그 못된 짓을 하는구나. 음. 아직도 사찰을 하나, 민간인들. 예.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아무것도 예. 없어. 예. 그럼 낳고 청와대는 응동한 짓을 하는 거예 자기들이 사찰을 하는 거예요. 사찰을 명확하더라고. 그냥 계속 지금, 왜냐면 이게, 일개그 김태우 수사 자기 실명을 밝혀버렸던데, 육급이야. 예, 예. 그러니까 주사, 주사. 육급을, 예, 예. 예? 육급이, 이거, 이 저, 이야기 한 거를 가지고, 예. 연일 청와대안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예. 임종석 비서실장 나왔다가, 뭐 조국 민정수석이또 한마디 했다가, 예. 또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나왔을 때 예. 이야기 했다가, 예. 뭐, 근데, 미꾸라지라는 얘기도 오고 그러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 김혜겸 그... 대변인은 뭐, 연일 매일 이 응. 브리핑 해. 사설 보니까, 검찰 6급 한명하고 청와대하고, 검찰, 검찰 6급 1명대, 청와대 전체 해가지고, <웃음> 야, 참, 유, 검찰 6급 한명이 세긴 세구만. 그러니까, 이만큼이 이 민감하다는 거예요. 제가 네네. 보기에는, 청와대에서 자기들이 계속 민간 사찰 가지고 이걸 조, 그걸 했는데, 예. 자기들이 이게 이렇게 들어갔버린 거예요. 이게. 네네. 자가 당처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아마 제가 거기서도 입장이 곤란할 것 같아요. 음. 만약에 근무를 하고 있다면 은안 네. 그렇, 안 그렇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그 얘기에 대해서 방어를 이제 하는데 네. 이게 앞뒤가 안 맞아. 네. 이게 이제 거짓말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우영군 주 러시아대사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서 검찰에 서 무혐의 처리했다고 딱 터뜨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검찰이 저 청와대에서 발표한 게 검찰이 이 정식으로 조사한지 했다. 아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했다 이렇게 했어요. 예. 발표를 이래 해버렸다니까. 예. 그런데 나중에 며칠 후에 예. 이틀도 지나지 않아서 예. 검찰에서 이 사건을 조사한 적이 없는 으로 놓은 거예요. 아... 그래데 조사도 안 했는데 어떻게 무혐의 처리하냐 이 거짓말이 딱막 버렸잖아. 예. 아, 이런 식으로 예. 계속 지금 악수를 두고 있어요. 청와대에. 음... 예. 그러니까 그, 그게 거짓, 이, 이런 경우는 예. 이게 자꾸 거짓말하는 문제가 아니고 아, 사실은 맞다. 그리고 보고받은 것도 있다. 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잘못된 거다 하고 음. 넘어가야지 이런 식으로 쫙국민들 쏘려고 하면은요 예. 계속 말이 들어가요 조그마한 거짓말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이 예. 사람들이 정권 잡을 때 박근혜 정부에서 뭐 국정원이 뭐 댓글 조작을 했다 뭐뭐 뭐 온갖 뭐 정부가 뭐 불법적으로 뭐뭐 뭐 했다 뭐 했다 뭐 했다 계속. 그래가지고, 그, 경찰이고, 검찰이고, 다 집어넣고, 기무사 직원들 다 집어넣고, 국정직원들다 아, 예, 집어넣고 하는 거아니 저는 뭐, 정치는 잘 모르지만, 예, 예, 예. 정치적인 문제, 이거 정직과 부정직의 문제고, 예. 매번 이 정부가 저내시는 뭡니까? 예, 예. 어 기회는 뭐, 뭐, 평등하고, 예. 어?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고, 뭐 맨날 얘기하잖아요. 예. 근데 이게 전혀 그게 어긋난다니까? 예. 자기들이 뭐 그동안,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전직 총리 아들하고 민간 은행장 예. 등에 대한 민간인 정보를 수집했다. 예. 김선생 규정했거든요. 그, 전직 총리 아들은 왜 그? 하여튼, 뭐, 뭐, 예. 하여튼 무슨 목적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예. 청와대에서 불순물이라서 이거 불순물 예. 바로 폐기했다. 예. 했다가 예.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가지고 예. 그게 아니고 예. 정책보고서를 위한 로우 데이터 <웃음> 로우 데이터 네. 기초자료 를 수집하기 위해서 했다 이런얘기가또 인정했어요 사실 인정한거 예, 아니에요 예, 예, 예, 예. 계속 말이 왔다갔다 하는거예요 거짓말을 예, 예. 예? 정직하지 못한거예요이 사람들이 보니까 예, 예. 그 다음에 공항철도 임직원 비위첩보조사 예, 예. 이것도 했단 말이에요 예, 예. 근데 이것도 또 특감반장이 한테 보고를 하니까 예, 예. 공항철도를 공기업으로 잘못 알아보고 지시했다. 이렇게 되겠어요. 근데 또 이게 문건에 확실히 놓았는데 이게 놓있잖아요 민간기업이라고. 민간이 근... 건설 자본을 대고 소유권을 보유한 으로딱 이게 보호소에 직시가 돼 있어. 예. 그럼 이... 특검 반장이라는 놈이, 아, 저 사람이, 어? 잘못, 민, 그 공항철도가 공, 공기업으로 알았다는 거 아니야. 그걸 예. 거짓말 또 했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이래서 이거 아마, 저, 굉장히 이게, 그 저, 정직하게, 어? 예. 바로 처리하지 않으면요. 예. 이 정권이 굉장히 그, 그 촛불 정권이라고, 자기 스스로 촛불 정권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촛불 행명 정권. 그런데 예. 촛불에, 촛불에 타든지, 예. 아니, 촛불 자체가 아예 그, 저, 저, 저그 충농이, 그 충농이 예. 흘러내리고 있어요. 지금. 지금 촛불에 자기 수염이 타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음. 아니, 이그 왜냐면, 그, 한 번,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그,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서자마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저기, 그, 그런 일이 있었는 거 아닙니까? 저, 저 태극기 집회 후원하신 분들, 경찰이 4만 명인가, 그, 다 뒤쫓아온 거 아닙니까? 그. 그것도 사찰이죠. 그 민간인 사찰이죠, 그게. 네, 네. 그거는 왜 민간인 사찰을. 그런데 뭐, 그거는 정확한 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네, 네. 그런 이야기 있지만은 하여튼, 그리고 이게 저, 이게 제일 먼저 이야기 한게 뭐냐면 청와대에서요. 네. 이, 저, 김태우 수사관이 네. 이거 민간인 사찰 한게 자꾸 나오는데 이거는 네. 문재인 정부는 유전자에는 민간인 사찰이 없다. 그러면서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네. 특감 반원이 그러니까 김태우 수사관이 임의로 수집한 것이 네. 것이다. 임의로. 음. 그러니까 위에서 아무런 지시한 적이 없다. 근런데 네. 자기가 그래한 거다. 이랬어요. 네. 이랬다가 나중에 뭐냐면 조국 수석이 뭐 특진 이야기까지 나왔다고 그래요. 예. 그리고 이게 잘 해라. 특진 시켜줄 테니까 잘하라.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은 지시 받은 직원이 감찰을 안 하면 되는 것이다. 예. 또 이런 이야기했어요. 예. 대변인이 경안대 대변이. 인 예. 아, 그런데 지시는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지시를 하는데 지시 받은 직원이 감찰 활동을 안 하면 되는 것이다. 말이 그 말이 안 돼. 지시 받더라도 이게 민간의 사찰이 불법이면 안 하면 된다. 예. 아, 그런 말, 토당타는, 예. 어? 유일 배반지고 자가당칙에 빠진 그런, 그런, 거그 저, 저, 그것도 맹식이 대한민국 <웃음> 권력의 중추에서 그런 이야기가 논다, 이게, 아, 지금.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지금 정신을, 혼이 빠진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거의. 아니, 그러고 이게 무슨 했으면 했고 안 했으면 안 했다, 이거지. 문정부 유전자에는 민간인 사찰은 없다. 유전자가 왜 나오는 거야. <웃음> 아, 얘들, 이게, 이게,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하고 돌 던지고 해놓으니까 이게 머리가 나빠가지고 뭐 유전자 이런 거를 아무 따뜻해서나 시적인 용어 이런 걸 갖다 쓰, 쓰고 하면 멋있어 보이는가 같은데 예, 아, 지금, 예, 이 정부가, 어, 제가 참 무리를 해서 계속 위험하다, 위험하다, 저는 이야기를 그 했거든요. 예. 예, 방송에서도 그런 이야기 몇번한것 같은데 지금 저 제일 큰게 대북 북한 비핵화예요 예. 예. 근데 큰 소리 빵 쳤는데, 예. 북한의 비핵화가 하나도 된거 없단 말이에요. 예. 리스트 자체가 안 예. 내놔놓고 있던데 예. 그런데, 지난번 그 9.19 평양 남북 정상회담 예.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연내에 종전선언을 한다. 예. 응? 굉장히 큰 소리 쳤어요. 예. 그리고 언론에 그 도배되다시피 매일 그런 거 종전선언 이야기가 나왔다고. 예. 쑥들어가버려 지금. 근데 김정은이가 예. 답방한다. 그것도 연내라고 모설받았다니까요. 예. 시안을. 예. 그런데 김정은 오랜 무중이잖아요. 예. 답방한다는 얘기가 전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정부가 추진한 게 제대로 되는 게 없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비핵화 사기에 노란 예. 난게 지금 해를 넘기는 지금 이 시점에 예. 다 드러난 거예요. 지금. 아니, 그, 그,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낭패라 낭패 아니 멍청하니까 사기에 당하는 낭패다 게... 이 문제까지 트니니 예, 예. 그리고 사고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예. kt에서 통신구화재부터막 그냥 K택사고. 계속 나다가 어제는 뭐, 뭐죠 그, 그 고등학생들 예. 그 펜션에, 강릉에 예. 펜션에서 예. 그래 됐잖아요 예, 사고. 야 게... 내가 어제 오면서 그 이게 그 검식 보니까 예. 그 실시간으로 또 청와대 대통령 시식 시, 시, 그 보고를 봤는데요그걸취시해 예. 그래 뭐예요 아니 지금 청와대에서 조치할 게뭐 있습니까 음. 예, 시신 그냥 수습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살아있는 학생들 병원에 치료 잘 하는 거예요 청와대에서 뭘지원해줘 그러면 뭐 청와대 지시가뭐 군이 지원할 게 있습니까 예. 쓸데없는 그렇게 옛날에 세월호 가지고 일곱시간이 어떠니 저쩌니 온갖 로무를 퍼뜨리고 해놓으니까 해가지고 이제 재미를 봐가지고 세월호 장사를 아직까지 하려고 그 트라우마가 스스로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걸 국민들이 이걸 비판이 무섭거든. 그러니까, 오버액션 하는, 오버액션. 그러니까, 이게 세월호가 교통사고 는거 알면서 그러면 해경이 처리하면 될걸 갖다가 대통령 끄지고, 대통령을 끌고 들어와가지고 일곱 시간 동안 뭐 했니 해가지고 온갖 거짓말하고 루머 해가지고 대통령 옷 벗기고 그래야 감옥에 쳐놓고 해놓으니까 자기들이 지금 겁먹어 놓으니까 그거 뭐 어떻게 퍼, 퍼질까 싶어가지고 막 하는데 아니, 지금 그것도 지금 뭐 문제가 보니까 그, 연, 연탄 보일러가 아니고 가스 보일러인데, 뭐, 그 배기구가 어떻게 뜯어져 가지고 그 가스에 질식해 죽었다고 이런 얘기가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예. 이게 지금 제가 그제 아주 탈북자 예. 그 유명한 분인데요. 몇분 얘기 들은 게 북한이 중국에, 예. 중국에 가 가지고 예. 중국 여권을 취득을, 그 획득을 해 가지고 예. 중국 여권을 가지고 우리나라 취업을 한대요. 예. 예를 들면 북한 공작원이 그랬다 이거야 예. 한번 생해보세요 예. 그러면 취업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위장 취업을 예. 해가지고 예. 어 탈북자로 해가지고 중국 여권을 가지고 중국 국으로 해가지고 예. 근데 그 사람들이 실제는 신분은 공작원이라 이거야. 아... 그럼 그, 그냥 그그 그 공작원들이 장난을 치면 은 예. 얼마나 최악한 데 많아요. 우리 예. 사이 곳곳에 예. 뭐 지하통신구부터 해가지고 저, 저유소도 있고 예. 뭐 온수 그 지난번에 그 백성경 사건고 있었잖아 그그 들어가는데 뭐 들어갈 수 있잖아 그냥 예예. 지키는 것도 아니고 예예. 그 다음에 이분은 이것도 까지 이게 뭐가 그래서 KTX 탈선 음. 뭐 부터 까지 그시네. 이게 너무 취약한 데가 많다 보니까 예예. 이거 장난치려고얼마 치는 거예요 예예. 근데 군에서는 손 낚고 있어 아니 국가원 보시는 뭐하고 있냐고 어, 어? 그 아니 그그 그 청년들이 가스 질시계가 죽었는데 국가원 보시는 뭐하고 있냐고 자기들 말 그대로, 어, 음. 대통령 책임질하고한것 같으면은 애들 3명은 죽었다고 지금 청년들이 까서 자다가 까서 질식해죽었는데 국가 안보실은 뭐 하고 있고, 어, 저기, 청와대는 뭐 하고 있냐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 어제인가요? 그, 저, 유엔에서, 유엔 UN 총회에서 예. 예. 북한 인권 계량이 14번째로, 2 0 0 5년도터 매년 계량 채택 그저 채택됐잖아요. 예. 예. 예. 아,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 뭐냐면 국제행사재판소에 예. 반인도 범죄자를 회부를 예. 검토해야 된다. 예. 안보리에서는 예. 안보리에서 예. 안전보장이사에서는 예. 그리고 인권 유린에 가장 책임 있는 자 이게 김정은 아닙니까? 김정은. 예. 에 대한 맞춤형 제재를 근거로 했어요. 예. 어... 근데 이렇게 가, 나가는데 국제 사회는 예. 똑같은 목소리로 예. 우리는 지금 저 통일부 이번에저 북한 인권 있잖아요. 예. 자유도 뺏버렸잖아요. 예. 인권 부, 북한 인권 100선아 있는데 예. 자유를 아예 뺏어. 그리고 뭐그그 그 전부 약화시키는 거야 지금 예. 그냥 신용만 하고 있는 거야 예. 부, 부, 북한 북 인권 단체에 대한 지원도 그냥 없애고 말이야 예. 이런 식으로 예. 그게이 우리나라만 완전히 그냥 그 어때 북한 김정은한테 코가 깨인 사람이 아니면은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예. 이상한 걸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상한 짓을 하니까 지금 예. 이게 무슨 또 루머가 돌냐면은 그 우리 청년들 강릉 펜션에서 뭐 여러 명이 죽었는데 음. 그게 에이, 그 가스 밸브가 아, 그 가스 연통이 어떻게 그게 뜯어져가지고 가스가 들어가서 그러니까 수술하냐. 그러니까는 야 이거 이거 민간인 사찰이나 이런 것들 다 파묻으려고 애들 몇명 죽인 거 아니냐 이 시설 돌하려고 아, 이런 <웃음> 이야기들이 루머까지 막 돌고 있는 거야. 그저는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정그그 그러니까 그 그만큼 지금 불안하고 에이. 국민들이 에이. 불평 이게 이게. 아직 팽배 있는 거 정부를 못 믿는다는 거죠, 정 예, 예, 예. 그렇죠. 예. 20대 지율이 20몇 퍼센트밖에 안 된다는 예, 거 아니에요, 예. 20대 남자. 예. 그리고 저 지난번 남북군사 합의 있잖아요. 예, 예. 그것도 심각하게 들어가거든요 예. 아니, 그 근데 <웃음> 보니까는 GP 5개가 그 폭파 안된 걸로 발견됐다 그러더라. 고 그거 따지지도 못하고 내려왔대요. 북한이 뭐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냥 내려가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예.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같아요. 예. 어, 막 문제가 안지 그 국민들이 불안 안 하게 예. 그큰 소리는 지났겠다 예. 평화다운 곳으로 예. 했는데 지금 제대로 안 된다니까 지금 그 지난 11월 21일 날 9.19 군사합의에 대해서 예배역 장성 415명이 발기해 가지고 예. 국민 대퇴로는 했지 않습니까? 예. 그 후에 12월 6일 날 해병대 사령부가 예. 우리는 한강하고 NL 쪽에 비행금지고요. 예. 설정하는 걸 동의 못하겠다. 예. 의견됐다고 언론에 막다 보도됐지 않습니까? 예. 뭐해군도 거기에 동조했다는 얘기가 있고요 근데 12월 13일 승우회 총회가 있었어요 승우회 가면 예비역 장성들의 어 공식적인 아... 단체거든 그협비도 낸다고 예예. 거기서 모든 뭐명단도 해가지고 경조사도 이런거 다 알려주고 예예. 이제 예예. 일을 하는데 승우회 총회가 그 있었는데 국방 정경도 국방부장이 참석했모예요 근데 남북 군사협의서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이 직접 설명을 했모입니다 아, 했는데 제가 그날 그 갈라 그러다 다른 급한 일이 데서 못 갔는데 예.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야단난 거예요 아. 그플로에 있는 예비역 장성들이 예. 아니 군사협의서를 어떻게 했길래 예. 북한이 말이야 우리나라 예. 전력 증강까지 시비 걸고 노느냐 예, 예, 예. 아니 우리 도 가지고 우리가 저 전력, 무기사고, 그 전력 증강 무기 사고 전력 증강하는 거를 예. 북한이. 왜 시비를 거냐 그 다음에 대규모 군사훈련까지 왜 시비를 거냐 예. 심지어는 정군주요지휘관회의까지시비위 건다 이거야 아, 북한이 아. 그래서 노동신문에 쫙 놓아요 예, 예, 예. 노동신문에 정경도국방부장관을정군주요지휘관회의 발언을 비난을 했는데 아니, 그럼 아 이거는 특별히 북한이 예. 시비 걸 소지가 없는 말을 해서 예. 왜냐면 국가의 정책과 정부의 노력을 힘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뭐. 예.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이게 뭐 잘못된 건데 하여튼 그런가 시비 걸고 논다니까 왜 왜냐하면 군사 합의서에 뭐라고 돼 있냐면 그것도 일주일 안에 쌍방은 대규모 군사 훈련 및 무력 증강 문제, 에? 딱 나오잖아요. 이게 다 남북 군사 공동위를 구성해서 그래서. 협의하여 추진해야 된다, 이게. 예. 그래서 동의가 안 되면 못하게 된다니까? 군사 협의서가. 무슨 씨, 군사. 그런 게, 그런 게, 군사 훈련 이쪽. 전류 증강 문제. 그 다음에 다양한 형태의 봉쇄 차단 및 항행, 방해 문제. 예. 이게 피해자에 걸린다니까. 예. 음. 앞으로요, 북한 선박 계속 그, 회사에서 유력한 적 하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예, 예. 그거 이제 피해자 해가지고 그거 검색해야 돼. 해군이 그거 해야 돼. 예. 어? 그럼 둘수 없잖아요. 그거 둘수 없잖아요. 그 방치하는 것도 그, 질무이 일하니까요. 예. 근데 그것까지 딱 원천 예. 봉쇄해놨어. 항행 방해 문제, 봉쇄 차단, 그 다음에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 중지, 예. 놓잖아요 예. 문제 등에 대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하여, 예. 협의에 나가기로 하였다. 딱 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래 되니까 정쟁도 국방부 장관이 그래 한거로그 보도가 되어버렸어요. 예. 수정하겠다. 수정이 무슨. 군사 합의상에 몇개 중앙을 수정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해야지, 지금 탈의를. 국민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북한이 그 수정에 응할 일도 없고. 예. 그리고 결국은 이 말은요. 군사, 남북군사 합의, 합의가 합의 잘못됐다는 걸 인정한 거예요. 정부에서. 아, 예.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 그런데 지금 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라고 예, 있어요. 예. 한변 있죠. 예. 한변. 예. 그게 이제 민변 있죠. 그건 이좌파쪽 그런데 대칭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예, 예, 예, 예, 예. 한변에서는 지금 이거를 헌법위반을 해야 되야 아... 왜냐면 그, 이거 국회 동의도 받지 않고 대통령 임의로 국무회에서 그냥 비준을 해버렸다니까? 예, 그리고 그때 그 전에 청와대에서 발표하기를 북한이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예예. 국회 동의 필요 없다. 이래. 아, 그니까, 예. <웃음>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러니 이게 모든 이 내용부터 그 추진 일의 절차가 예. 헌법에 명확하게 위배된다는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헌법위반, 예. 헌법 소원을 예. 헌법재판소에 예예. 지금 추지기하는걸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제가 음. 보니까 아니 대통령은 그 국가 안위를 보위할 의무가 있다. 이게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거아니고 지금 국가 안위가 지금 보위가 됩니까? 다엉망식으로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예. 음, 하나 도 지금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는데 예예. 남북 간에 합의한 게 이제 북한한테 계속 빌미만 예예. 우리가 제도 우리가 우리가 알아서로 군사 주권 군사 주권이자 예. 군사 주권을 포기해버리는 거란 말이야. 예. 군사 주권을 가진 나라가. 아니, 우리가 우리 돈으로 무기 무기를 사고, 예. 무기를 생산하는데, 예. 북한에 왜 동의를 받아야 되냐이거예요 예. 예. 우리가 우리 어, 어 군대를 훈련을 시키는데, 예. 왜 북한에 동의가 있어야 되느냐, 이거야. 예. 말도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예. 정찰하는데 왜 동의가 있어야 되며, 예? 예. 예? 우리가 항해, 방해, 필요하면 금식을 하잖아요. 예. 우리 핵을 지나가는 순박, 오0순박 해군은 항상 금식하고 해군도 하거든요. 예. 그것도 동의를 받아야 된다. 말단문에 군사주고. 그렇게 해놨고 이게 제대로 된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예. 지금 뭐 남북철도 연결 지난번에 조사 갔다 왔잖아요. 예. 며칠 전에 예. 12월 26일 날 예. 착공식을 한대요. 예. 근데 착공식 아시죠? 예. 저, 저도 이거 조선소에서그 예. 근무를 해봐 가지고 착공식을. 예. 착공식 하면 그야말로 착공하면부때부터근조 시작하는 거야. 그, 그죠, 그죠. 그런데 예. 설계도도 없어. 예. 아 조사가 또며칠지도안 했는데, 예. 그걸 어떤 예. 식으로 철도를 연결하고, 예. 그다음에 그 북한에 그 KTX까지 깔아달라는 거아니냐그렇 아니 그러면 그런데 뭐, 여튼 그... 거기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걸 철도를 구체적으로 거기 들어가는 자재부터 설계가 돼 설계, 기본 설계도 안돼 있단 말이야. 예. 그런데 착공식을 한다는 게왜 하겠어요? 하나도 지금 돌아가는 게 제대로 없으니까, 이거라도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보여주려고 그런가? 쇼, 쇼 하려고. 쇼하는 거야, 쇼 하는 네. 거죠. 계속. 아니, 아니, 근데 이게 진짜 이게 문재인 정권이 입만 열면 거짓말 하는 게 종전 연내 종전 선언 하겠다. 아니, 종전은 한국이 사인도 안 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 문재인 같은 사람이 나올 줄 알고 저기, 추전협정에 사인을 안 해가지고 우리는 아무런 그 당사자가 아니라 아닌데 무슨 종전협정에 사인하겠다고 뭐 종전협정 서, 선언하겠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라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물건도 갔고요. 예. 그러면 그 미국의 그 국무성의 비건 예, 대북정책 특별대표가뭐 예. 오늘 왔다고 예. 뉴스 노는 것 같은데 예. 아마 그거 할 거예요. 예. 이거 착공식하고 우리가 좀 철도 지원할 수 있도록 뭐, 예예. 제재, 해제를 뭐, 해달라고, 이런 뭐, 요구할 거예요. 근데 지금이 사실인지 아는데 언론이 이미 보도되버린데,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G20 정상이 그 아르헨티나 갈 때, 체코로 들러가서, 왜 그냥 그게 의혹이 많았잖아요. 예예. 왜 미국 가까운 LA나 이쪽으로 가지? 체코로 가가지고, 그렇게, 예예. 어, 역풍을 받으면서, 이게 패스풍이잖아요체코로 네. 가면 바람을 앞에서 받는다니까. 그죠. 그러면 항공기가 더 시간 이덜 걸릴 거아니요 그런데 예, 예. 그래 무리하게 체코 가서 아무런 것도 없어. 예. 그리고 체코 갔을 때 발표는 처음에 뭐 원전 수준을 위해서 간다. 예. 근데 원전 나도 그 하루도 안 되고 말을 바꿔가지고 뭐뭐 예. 뭐 다른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딴 데가. 그래도 그 중간 협의를 위 해서 간다. 뭐 이런 말이 예. 몇번 바뀌어서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면은 자꾸 타려고 탈로, 달려고 나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나중에 예. 보니까 이게 조선일보가 뭐 단독 보도로 예. 미국에서 대북 제재에 걸려가지고. 아. 어. 왜냐면. 대통령 비행기 대통령 비행기가 비행기 저, 저, 저, 칼에서 예. 임대한 비행기란 말이에요. 아, 예, 예. 그 민간의 항공기잖아요. 예. 그 북한 갔다 오 제재 한 거는 1 8 0일 동안 미국이 못 가게 돼있단 말이에요. 아, 예. 미국 제, 대북 제재법에. 예. 그러니까 이게 못, 못 가서 그리, 그렇게 됐다. 예. 이 보도하는데 청와대에서 뭐 부인하고 그러는데 내가 보기에는. 아니, 외신으로 나왔어요. 그, 이야기 예. 근데 팍스 뉴스에서 또 보도를 예. 해버렸어. 예. 블랙리스트 예. 대한민국 대통령 전용기가 예. 미국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이렇게 보도를 해버렸다니까. 아... <웃음> 그러니까 이게... 아니,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 비서실장도 미국 못 가잖아요. 비자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인정 속에 비자 안 나와요. 아, 그래요? 비자 안 나오고 대통령도 미국 못 가고. 야, 꼴 좋다, 그러니까 이, 이런 상황에서 지금 뭐 이게 저 비건 대표한테 그 한미 워킹그룹 구성했잖아요. 이 사람 취소가지고 예, 예, 예. 대북 제재 가지고 계속 예외로 예. 인정받으려는 노력이 예. 되겠느냐, 이거야. 나는 안 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부가 금년 들어서 제일 큰 사기, 사기친 게그뭐 어디, 어, 정 뭡니까, 그조갑제 TV 같은데, 예, 예, 예. 최대의 그 거짓말은 북한 비핵화라고 그랬잖아요. 예, 예. 예. 왜냐면 1년 내내 그거 가지고 국민들은 붕떼어놨고 평화가 다온 것이냐 했는데, 실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고, 성사된 게 없어요. 그래서 민간이... 문서로 가서 아설명하고 말이야, 뭐, 네. 정상회담하고 합의법서 발표하고, 그 외에는, 그 내용이 실행되기 하나도 없다니까. 예. 음? 아니, 우리는, 우리가 막 해줬죠. 음. 뭐, GP도 철거하고 이런 걸 했는데, 예. 북한도 뭐, 그 정도는 했는데, 실제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쇼한 거 외에는 뭐, 그 핵실험장, 예. 핵실험장하고 저 미사일 발사장, 시험장, 그거 뭐, 폐기 쇼하는 거 외에는요, 예, 없어요. 없어요. 뭐 실체가 없어요. 실체. 일본하고 내 싸우니까 는 일본에서 제주도 규에 대해 가지고 노랄티 내라고 뭐 그렇게 또 시비거나 보더라고. 근데 지금 음. 그 지난번에 11월 이미 한달 전에 네. 이미 그 미국에서 북한한테 그래 버렸어요. 기회의 창이 닫히고 예. 있다. 예. 이 무슨 얘기를 는데 이게 언론에서도 많이 이렇게 예. 분석해보던지인데 이라크전이 2013년도에 있었지 않습니까? 예. 2003년도. 예. 어, 2003년 이 차례 이라크 전일어나기두달 전에 예. 미국에서 이라크에다가 기의 창이 다히고 있다. <웃음> 아, <그거 그렇겠습니다. 웃음> 그런 예. 예. 그 그런 얘기했그 얘기했대요. 그 그래 놨고 예.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두달 후에 그냥 공습을 한 거예요. 그럼 두 달이 뭐뭐뭐2월달 경에 때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는 요 차분히. 근데 여러 가지 제가 보기에는 예. 에, 지난번에 중국하고 시진핑하고 회담했잖아요. 예. G20서 만나가지고 예. 그게 제일 문제가 무역. 전쟁이었단 말이야. 예, 90일간 수전하기로 짰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90일간 예. 추가 제재를, 예. 그러니까 그 주, 보복 간시하는 것을 예. 유예하겠다는 말이야. 예. 그걸 정확한 의미를 아셔야 돼요. 그 저는 정확한 의미. 정확하게 뭐예요? 그렇게, 그렇게 <웃음> 저도 <웃음> 어보셨어요 예. 90일간 유예를 한다는 얘기는 예. 첫째, 그는 중국이 90일 동안 북한을 석유를 끊어라 이게 석유. 아니면 중국 국영 석유 공사가 있어요. 예, 예. 그 제재받을지도 몰라요. 아... 그 포함해서 91호에 때려버리는 거야. 아, 예. 그럼 중국은 굉장히 많냐? 폭마합니다. 폭마. 음. 그런 그래도... 의미가 있고 그래서 북한 문제가 걸려있고요. 예. 예. 시진핑이 약속했거든. 북한 대북 그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하는 정책을 100% 예. 100% 100%, 100 협력하겠다. 예. 약속을 했단 말이야. 예, 예. 대신에 좀 봐주라 한거 아니겠어요? 예, 예, 예. 그래서 그러니까 90일 동안 그러면 일단은 그대로 유예해 주겠다. 이래 된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시진핑 이, 이, 이 사람은 이거 저 90일 동안 고민을 많이 해야 돼. 예. 북한에서 계속 지원해 주고 살짝살짝 말이죠. 예. 제재위반 해 가면서 하면은 90일 후에는 완전 시진핑 정권이 붕괴할 정도로 타격을 아. 받을 수 있다. 아니, 그러면 중국의 국영 그, 예. 그 석유회사가 만약에 미국한테 제재를 받으면은, 사우디, 미국에 가장 친한 중동과 사우디니까, 사우디에서 길을 못사울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게, <웃음> 중국 끝나는 거예요. <게. 웃음> 끝나는 거고, <그거>. 두 번째는, <웃음> 네. 두 번째, 이거 더 중요할 수 있어요. 네. 중국에 투자한 외국 기업이 많잖아요. 네. 우리나라부터, 뭐 우리나라 LG, 뭐 삼성, 뭐. 네. 근데 삼성은 며칠 전에. 반도체 인도로 옮긴다고 했어요. 아, 그거 저 중국에 있는. 네. 반도체 공장. 모바일. 네. 그 모바일, 그러니까 저 네. 스마트폰. 네. 공장을 그폐시하고 인도에다가 투자를 해버리는 거예요 인, 인, 인도로 데서. 예. 그러니까 딱 그거는 뭐냐면 이게 딱 맞는 거야 아... 90일 동안에 예. 갑자기 그걸 해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예. 그럼 이 10% 관심이 는는걸2 5 0 0억대에서 내년 1월부터 예. 원래는 25% 올리게 돼 있거든 그 다음에 나머지 2750% 인가 해가지고 전 대미 수출품에 대해서 관심을 매기려고 음... 추진을 했는데 예. 그걸 유예를 일단 해놨잖아 예예. 왜냐면 그거 하면요 그 투자한 기업들 우리 삼성, LG 뭐 등등 예. 메이드 인 차이나로 뉴기에 예. 수출할 거 아니에요? 예, 예. 관심하고 25분 감당하겠습니까? 그 공장 빼 공장 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 90일 동안에 예. 출소하라해 출수 출소. 예. 출소 그걸 여유를 준 거예요 유예를 아. 나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삼성이 이번에 아. 한 거는 이, 이, 이 차원에서 한것 같아요. 삼성은 사실 뭐뭐 뭐. 주주에 거의 뭐한6 70%가 미국인들이다 보니까 미국 기업이라 봐도 뭐 무방한데 그러니까 삼성이 제일 먼저 빼는 거는 미국에서 야, 씨그 주주들이 야 빼라고 했구만 그 의미를 알려주면서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예.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요. 예. 어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가고 아, 있는데 예. 제일 그러니까 기업은 또 생존 그게 중요하잖아요. 예. 그럼뭐전략적 판단을 해서 음. 철수를 할 거다 빨리빨리 여사결이 이루어지는데 예. 이 문제는 대한민국 정부가 문제라니까. 음. 이걸 돌아가는 걸잘 모르는 것 같아. 예? 그 청와대 앉아가 좀 맨날 뭐남뭐 뭐 민간인 사찰이나 뭐 하고 있는 있어서 그런지 엉뚱한 그러니까 청와대 영어를. 자기 할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청와대 에 영어를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대요. 그래가지고 외신은 못 읽는답니다. 예. 그, 그래가지고. 그래가요? 예. 그 그렇대요. 그전부다돌 던지고 전대협 애들 뭐 대모하고 이런 애들만 뭐 500명을 뽑아가지고. 청와대 영어를 제대로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 뭐 그렇대요. 그래가지고 강경화 외교장관을 영어를 잘하니까는. 아니, 청와대가 문제가 ]이라고. 아니고, 예. 청와대가 문제가 아니고요. 외교관들은, 일선 외교관들은 영어를 잘해야 되잖아요. 예. 그또 현지어. 예. 그럼 뭐, 근데 지금 4대 국대사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거든요. 예.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예. 이, 네개국 대사는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나라 국익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예. 근데 그사개국 대사가 현지어를 할줄 아는 사람 아무도 없대요 그럼 우윤권 러시아 대사 예. 러시아 말 한마디도 못해 그거는 뭐알아 갔어요 그 응. 그거 다음에 일본 뭐이순 예. 일본 대사 제 고등학교 예. 친구예요 예. <웃음> 일본말 한마디도 못해 예? 그 다음에 중국 대사 예. 한마디도 못해 중국말 예. 뭐니 네 하오마 이 정도는 할지 모르겠는데 니가 뭐, 어시 한국, 그, 그, 외교관들이 저 중요한 구, 네. 이 중요한 국가 얘기 걸린 문제를, 네. 외교를 뭐 협상을 한다든가 할 때, 예? 네. 그뭐 네? 인사말만 해가 되겠어요? 예? 네? 그니까. 아, 아주 그 델리케이트한 이런 네.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네. 한마디도 못한다, 이거야. 그니까. 미국 대사는 모르겠어요. 하겠죠. 응원하겠죠, <웃음> 응원. 아니, 근데, 그, 그. 그런데, 뭐, 청와대가, 뭐, 모르겠어요. 저도, 저도, 저도. 아니, 그러면, 그거를 대사한테 통역해주는 애 보고, 니네 보고, 대, 그 친구 보고, 야, 통역 보고, 니가 대사하라고 해야지, 그럼. <웃음> 그러니까 참. 지금, 한마디로, 아마추어, 그, <웃음> 네. 지금, 뭐, 그 2년 째로내년에뭐 3년 째로 들어가잖아요. 네. 1년 반에 이미 지났고, 네. 그 2년이 가까이 되는데, 네. 이거, 이 나라 말하는 건 2년은. 금방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지금, 지금 이제, 그,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게, 지금,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 이렇게 뭐, 엉망증창으로 하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왜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러니까, 야, 그, 북한, 만약에 그, 적화돼가지고 북한하고 우리가 이제 뭐, 뭐 고려연방제 통일되고 하면은, 야, 지금도 이 사람들 숨이 막힌다고 깨끗거리는데, 북한하고 통합돼봐라, 씨 사람들 얼마나 어 피눈물 흘렸지. 지금 이 예방 조사가 놓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아 그것도 보니까, 뭐 그것도 그럴 수 이게, 있겠... 아 지금도 힘든데, 뭐 남북 뭐 연합해가지고, 씨제 고려 연방제 해가지고 북한하고 통합되면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북한을 먹힌다고 뭐 <웃음> 생각해보십시오. 그리고 뭐 시간이 많이 되는데, 그 이제 연말 연초가 됐기 때문에. 이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기쁨을 줄수 있는 딱 하나의 그 퍼포먼스가 있습니다. 그 네. 하야 하면 돼요. 하야 하면. 하야 하면은, <웃음> 하야 하면은, 하면은 그 모든 국민들이 다 기뻐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기뻐하고 저기 뭐 북한 주민들도 기뻐하고 다 기뻐합니다. 예. 미국 군, 국민들도 기뻐하겠지 뭐. 그런데 그저 예. 1년 반이 그 2년이 다 짧은 음. 기간이 아니에요. 예. 예. 우리 저저 군에 저, 저, 군의 저 평생 있었잖아요 예. 한중령 한 때까지 한, 한 연간장교까지 말이죠 예. 한 수십 년을 예. 1년마다 옮겨 예. 근무기간이 1년이란 말이야 예. 그러면 함장을 한다 이거야 예. 함장이 10개월 이상 하면 함장이 필요돼요 예. 10개월에서 1년 사이에 대부분 교체 가 된다고 예. 무슨 말인게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이, 1년 동안에 의무 파악 당연히 예. 함장딱 인명 순간부터 함장 그냥 쫙 전투지휘 할줄 알고 조함하고 예. 말이죠 예. 다 부대 관리 해할줄 알아야 된단 말이야 예. 그리고 1년 지나면 요 예. 함장 끝났어 예. <웃음> 끝나고 다른 사람도 인기해야 돼 예. 그렇게 긴 기간이란 말이야 아. 이 정부가 지금 1년 반이 지났는데 예. 내년부터는 잘하겠다 예.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예. 말이 안 되는 얘기라니까 그리고 이 정부가 출범 전부터 뭐라 고 그랬죠 준비된 대통령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예예. 스스로 준비된 대통령이다 예예. 그러면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내가 아무 시행착오 없이 할수 있다 이얘기 아니에요 국민 안심을 준건데 뭐 있어요 뭐 있어요 예예. 맨날 그냥 허둥대다가 예예. 거짓말로 띄우다가 어, 악수를 뜨다가 또 안풀리면 거짓말로 띄우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현재까지 온 거예요 예예. 그러면서 국가경제는 완전히 폭망해버리고 어? 안보는 안보대로 완전히 그냥 무장 안보 해체가 돼 버리고, 예. 그다음에 이런 걸 도덕적인 측면까지 완전 히 예. 그냥 무너지 내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아니 그 이번에 내가 뭐 네. 이거 회복불가니다 예. 예. 이번에 뭐 저기 뭐 유엔 인권 뭐그뭐 그뭐 통과되고 유엔 인권법 통과되고 했는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김정은이가 강간범이란 강간범의 수괴라는 거아니 강간범 여성 인권 유린, 그러면 여성 페, 대통령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 문재인 대통령 <웃음> 그그 그 강간범을 처벌을 해야지 처단을 해야지 왜 그거 붙잡고 얼싸안고 춤추고 그러합니까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이 여성들 강간하고 납치하고 고문하고 그러면 그게 완전 히 죽이고 어, 죽이고. 어. 뭐. 그러면 여성 인권 유린하는 범죄자인데 강간범이고 한데 그거를 말이 안 되는 그걸 그러면 처단을 해야지 그거를 아이고 <웃음> 참 정말 참 상식적으로 그런게 상식적으로 보면 되는데 너무. 상식과 거리감은 예. 정책을 처신 이런 게 반복되다 보니까 국민들이 이제 많이 그 깨쳐가는 것 같고요. 예. 결국은 이제 국민이 대통령을 뽑았잖아요. 예. 또 국민이 원래 있던 대통령을 탄핵시켰다고 예. 볼 수, 과언이 아닌데 음. 이게 잘 국민들도 각성해야 됩니다. 사실은. 왜냐면 음. 이게 이제 이 정부가 예. 국민들 그 인식체계를 마비시키는 네. 하고 있어요 네. 왜냐면 언론을 다 장악해가지고 네. 제대로 안 알려주니까 국민들이 네. 제대로 뭐 보... 그러니까 국민들이 아 저게 아닌데 싶어서 뭐 확인하려면 유튜브 방송을 보는 거야 <웃음> 청하, 청하, 왜냐면 네.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데 유튜브 밖에 없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나머지 뭐 지상파 종편 이런 데 전부 하나 가지 나가지고 문비어천거만 얼표되고 네. 네. 정부의 불리한 얘기 잘 안하고 말이죠 했다가는또 팬들 들도짤리 버리잖아 어, 그, 그죠, <웃음>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 국민들이 이거 정확한 진실을 못 접하게 예. 국민들의 인식을 마비시키고 있다니까요 아... 제일 잘못하는 게 그거래요. 예. 이 정부가. 예. 어?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한다고 진실이 가려집니까? 하루 이틀 얼마가는 가릴 수 있어도 오랜 거를 음. 못 가려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보십시오. 막 이제 아이다 이거야. 예. 국민들이 이거, 이게 잘못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지지율이 계속 내려가잖아요. 음. 지금 지지율이 요겁락하고겁락 급락, 음. 제가 보잖는요 그 급락하는데, 그뭐 조작해가지고, 그 뭐. 조작에도 그것도 한계 있다니까? 사십 몇 프로 하는데, 그. 그. 아무튼 간에 뭐, 저기, 지금 하여튼, 그 촛불 정권이 타고가, 타고 있습니다. 근데 국민들이 지금 내, 내년 되면 더 이제 최저임금 오르고 하면은 뭐더 이제 고통스러워지겠죠. 아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구, 최저임금. 국민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원해가지고 이렇게 된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는 이왠제는 누구 뽑아가지고, 하, 뭐, 제가 못한다, 이거 할게 아니라. 제가 뭐... 걱정하는 거는, 예, 예. 촛불 든 분들 있잖아요. 예. 그것도, 그 분들도 국민이야. 음, 예. 태극기 든 분들도 국민이고, 옛날 예. 그 탄핵, 그 2년 전 탄핵 사태 때, 예. 다 국민들, 고요. 어느 특정 집단 정권을 위해서 한거 아니냐. 예. 그렇게 봐요, 제 예. 개인적으로. 예. 어? 국가를 위해서,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뭐, 이렇게 했다고 보거든요. 예. 근데 그분들이, 배신감을 안 느끼겠습니까? 배신감 우선 자기가 지금 생활이 네. 어려졌고 네. 아, 하는 거 보면 뭐 전부 거짓말이었다 이거야 네. 어? 우리 네. 쏘겠다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네. 촛불 대신에 뭘 들겠어요? 저는 돌멩이를 들것 같아요. 저는 낫을 들것 같아요. <웃음> 진짜 촛불 대신에 네. 돌멩이가 자칭 네. 그 촛불 혁명 집권이라 합니다. 네. 나라 할수 있어요. 아니 옛날에 그 저기 그 프랑스 대혁명할 때그그 그 혁명에 참여했던 애들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전부 다뭐가지다 잘렸습니다. 그 단두대 올라가가지고. 혁명, 그게... 혁명이라는 게그 돌고 돌고 돌아가서 다시 돌아온대요. 아. 그게 <웃음> 그러니까... 정권은 유한하고.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제가 문재인 대통령 이또그 그 정권의 이런 일이라면은 예. 저는 일하겠어요. 정직하게정직 예. 절대 국민들을 속여서 음. 통치가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 수준이 예. 그속이가지고 넘어갈 수 있는 국민 수준을 넘어섰어요. 예. 예? 국민소득이 3만 분이 넘어가는 나라 아닙니까? 예. 세계 10위권에. 예. 그리고 전 세계 민족 중에 제일 그 지능지수가 높은 민족 아니에요. 예. 예? 그리고 학력이 제일 높아. 예. 태조율자가 80% 90%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런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그 국민을 어떻게 속인다는 거야? 불가능하다니까? 예. 예? 아니, 그고그게 그거... 그렇게, 그렇게 살아남는 측정은 정직해야 된다. 나는 예. 그렇게 생각해요. 정직. 아니, 처음에... 정직하지 않으면 은 예. 허위가 계속 드러나는 때마다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에는 영어를 뭐잘는 애들이 없는데 요즘에 뭐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뭐 이거 영어 하는 거 보니까 어메 외국 안 나갔던 애들도 영어를 기가 기가 막히게 하더라고요. 그럼 그런 애들이 다그다 그, 다 해외 매신 보고 요즘은 구글 가가지고 번역기 돌리면 기사도 그냥 다 한국말로 번역기가 <웃음> 나오는데 얘들은 구글 번역기 쓸 줄도 모르는 거예요. <웃음> 그렇군 <웃음> 네. 모르겠습니다 네. 네. 일단 아무튼간에 오늘 네. 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아무튼 뭐 간에 하여튼 우리 저그 신동고 자유형 TV 가셔가지고 구독 신청 좀 많이 눌러주시고 광고도 좀 끝까지 봐주시고요. 어그 1,700이니까 이제 2,000명 이제 2,000명까지 좀 <웃음> 여러분 가셔가지고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래가지고 이게 또좋좋않습니까1 7 0 0서 2,000되고 또 3,000, 예, 4,000, 예, 45, 예. 5,000 만명 예. 되고 하면 예. 좋은 거죠. 예. 아무튼간에 예. 다음 시간에 또그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 예.